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오랜만에 미엘지시 프링클 치킨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먹을거는 프링프링 소스, 마실거는 콜라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나라함원하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감 h a m d 오늘도 맛게 있잘 먹었습니다. 아,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나 맛있었어요. 남는 거는 가족들이랑 나눠서 먹을게요.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.